네, 하이티 여러분들 뱅실입니다. 오늘은 바로 보물섬 만들기 로블록스에서 이 영상의 친구랑 함께 해볼 건데. 저 저기요, 잠깐만요. 저 설명 중니까 이 조용 좀 해주시지. 아무튼. 야, 그만해. 아무튼 아무튼 여기에다가 제가 완전 하늘을. 하늘을 나는 핵을 찾았습니다. 먼저 이렇게 얼음 블록을 하고 여기에 힌지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T자를 누르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T자를 눌어서 위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이거 버터 퀘스트 깨면 주는 블록인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쌓아주시면 이렇게 하늘을 날 수가 네, 수 있답니다. 아니야. 야, 딴 사람이 그 했으면 보고 그한 거야. 야, 아무튼 출항한다. 아. 아 날아갈 수가 있는데 대신 컨트롤이 어이, 엄청 어려워요. 야 이거 너 너무... 나좀 살려 줘. 줘. 줘. 탈란 말이야. 야. 으악 아나좀 살려. 아싸, 맞다. 아, 싸 보물상 왔다이 쉽게 보물상까지.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핵을 사용해서 보물섬까지 가실 수? 이 다음에서 야, 빨리 와. 나 보물섬 도착했어. 어때요? 완전 겁나 좋은 애기죠. 이거 완전 좋아. 친구? 게이지 웨일래 완전 좋아. 친구? 게이지 웨일막 갈팡질팡하는데 친구야, 어디 있니? 네, 땡큐 베리 머치 마이 프렌드. 야, 왔어. 야. 야야야 아, 야. 야. 야, 야, 야, 나 블록 97이나 야나 골드 97이나 얻었다 야 이거 대박이야 초대박이야 너는 고인물이잖아 와 이거 대박이야 I o u need to be a p a o me. y o need to e a p r o me. y o need to e a p a o m o e d t a o me.